안녕하세요. 최준이에요. 리 브리... 微风让我醒过来哦 oh, b r e 从想你开始的每一天啊你们觉得我声音动听吗 b r e 今天会有好事发生开心的不自觉哼唱 让我那样生生，我想要跟你一起看电影，不过担心无聊。我不知那些话让你可以信，没有勇气的我。哦，好漂亮啊。 跟我一杯咖啡跟我一杯咖啡这句话我大胆说出来的凭借这句话给你传达我的心声也就说说我我想你你也一样吗你也跟我一样吗你也跟我一样想念我了吗 天一定要喉让你开心快乐我想让时间停止 Free 时间想我失想 Free 跟初见大不相同的你我 你们觉得我声音动听吗我第一感受的心动的感觉你还是记得吗我们一起去初见的地方一起重温回忆跟我一杯咖啡跟我一杯咖啡 这句话我大胆说出来的并接这句话给你传达我的心声也就说说我我和上你你也一样吗你跟我一样吗你偶尔想起那段美好的时光吗我曾经许下的承诺总让你开心 워후이용 왼신소.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승희가 커피 한잔 할래요를 중국어로 불러보았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낫죠? 모든 가사를 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분량 조절에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딴건 몰라도 커피 한잔 할래요는 알아야겠죠 커피 한잔 할래요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가사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말문을 트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반의 의미가 들어가 돼요 동반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구문은 이렇게 할수 있겠죠 와만 이치 허 이베이 카페바 우리 함께. 커피 한잔 하는 것이 어때? 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무 길죠. 이걸 제가 그대로 중국어로 해 볼게요. 이베카페이베카페 어때요? 너무 이상하죠. 그죠 왜냐면 이 박자에 쫓아가다 보니까 발음 자체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추약가 했습니다. 끈워 허이베 카페. 끈워이베 카페. 박자에 맞죠. 그죠 동반 의미를 살릴 수 있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제가 설명드린 거, woman 이치 구문 완전히 버리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한 가지 알아두세요, woman 이치 동사 목적어 바했으면 우리 함께 뭐뭐 하자 혹은 우리 함께 뭐뭐 하는 것이 어때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구문 한번 활용해 볼까요? 자 다음 가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추젠의 장. 자 당장 활용할 수 있죠.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 알게 뭐냐면 처음 만나다 그것을 먼저 알겠죠. 처음 만나다 뭐냐면 추젠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처음 만나다를 더이츠젠이 해도 되긴 돼요. 근데 너무 길죠. 짧게 한다면 이거 추가 바로 최초할 때 초가 되는 거고 쯔는 어, 만나다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다 따라합니다 初见 그러면 初见的地方 하면 처음 만난 곳이 되겠죠 그래서 我们一起去初见的地方 하면 우리 함께 처음 만난 곳으로 가자 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억을 되살리다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까요 早回早回뭐 이렇게 해도 틀린 표현 절대 아니에요 근데 더 중국식에 맞게 표현하려면 정원 회의 정원 회의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원은요. 되색이다. 회의는 추억이 되겠죠. 따라합니다. 정원 회의 추억을 되색이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제는요. 두 가사를요. 절대로 읽어보겠습니다.跟我喝一杯咖啡，我们一起去初见的地方，一起重温回忆。 제가 낭독했던 문장을 노래를 불러 볼게요 我们一起去初见的地方，一起重温回忆。跟我一杯咖啡，跟我一杯咖啡。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까먹지 마세요. 워먼 이치 동사목적어파 자 여러분들 오늘 도움 많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승희가 무더운 여름에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한국 노래가 있으면 꼭 중국어로 번역해서 불러볼게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약속 <웃음>